안녕하세요. 주민의원법 박주인입니다. 8조는 정당에 대해서 어, 나와 있는데요. 정당의 살,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유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이라는 이 구조를 헌법에 이렇게 명시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은 한참 동안, 특히 근대정치가 시작된 뒤에도 한참 동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으로 여겨져 왔었어요. 왜냐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건데 이 정당이 만들어짐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정당이 주인인 것처럼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초기에는 이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정당을 보호해야 된다. 정당에게 어떤 특별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당을 헌법에 명시해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는 정당을 좀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텁게 보호한다, 보장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당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정에 참여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춰야 된다라고도 있어서 나중에 정당법을 보시면 뭐 5개 이상의 시나 도에 수도당 조직을 가져야 된다든지 뭐 당원이 몇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조직 규정을 담고 있어요 근데 정당법의 그런 내용이 오히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역정당의 출범을 막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지역정당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요구들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조항이 구조입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개성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주민의원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